그럴 때는 사실 XXX 하려면 치아를 삭제를 하는 게 불가피한 하죠.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진단을 함에 있어서 XXX 삭제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정확하게 치아 사이즈를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웃음> <하죠. 웃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교정하고 미니시로 함께 마무리한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교정 원장님과 제가 협진해서 진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 볼까요? 음... 이분은 외소치가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앞니 사이도 좀 벌어져 있고,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가장 미니시 치료와 교정의 그 협진이 빛을 제일... 바라는 그쵸. 그런 케이스죠 빛을 바랄 수 있죠 네, 이 환자분은 두 번째 치아가 정말 작기도 하고 음. 사실 위일 치아 중간중간 중간, 아래 치아에도 결손된 치아도 있어요 좀 틀어지기도 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인데도 어금니 교합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았기 음. 때문에 작은 치아를 미니시를 통해서 키워주고 네. 안 좋은 어금니 교합은 교정치료를 통해서 개선해주는 음. 그런 치료를 함께 진행했던 환자분이에요 교정하는 과정에서 교정 마무리하고 원래 치아 사이즈로 미니시를 통해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공간을 남겨둔 채로 교정을 진행했던 환자분입니다 음, 그래서 끝난 사진을 보면 이제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교정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간에 남겨둔 채로 교정을 마무리하는 맞아요. 사실 그런 케이스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 그렇죠 치아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교정원장님이 공간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굉장히 찝찝하시겠지만 이 상태로 저한테 리퍼를 해주셔서 제가 미니시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공간을 모아서 닫았다면 아까 전에 좋지 않았던 어금니 교합을 지금처럼 좋은 상태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니도 더 안으로 몰렸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무리된 제가 미니시로 개선한 사진을 볼까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제 사이 가로 세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외소치를 이제 주변 치아 사이즈와 비슷하게 좀 키워서 공간을 메우면서 함께 마무리를 한 케이스고요 네. 실제로도 두 번째 외소치를 공간이 남겨진 상태로 교정 없이 미니쉬를 하러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미니쉬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치아가 아예 작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삭제 없이 미니쉬 치료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쵸. 아주 미세하게 치아 사이즈가 많이 작지는 않지만 그 아주 부족한 사이즈 때문에 미세한 공간이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공간을 닫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공간을 모아서 교정적으로 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치아 사이즈로 미니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맞는 치료법인데 이거는 삭제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치아 사이즈를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이 애매하거나 크기가 애매할 때 거의 치아 다듬는 거 없이 민희씨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아 네. 음... <웃음> 이분은 아... 네 이분은 기억이 안날 수가 없는 환자분인데 네 맞아요. 선천적으로 너무 여러 개의 치아가 결손된 환자분이었어요. 그쵸. 뭐 위아래 소구치도 없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아래 앞니에 치아가 두 개가 없는 미싱이죠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희망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을 나는 게미니시 브릿지로 치료를 했는데요 저희는 사실 치아 다듬는 양이 미니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정말 거의 치아 다듬는 거 없이 음. 신경치료도 당연히 없이 미니 브릿지로 같이 마무리를 잘한 케이스라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치료입니다. 맞아요. 아래 치아가 한두 개 없어서 공간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세요. 음. 공간을 모아서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치료 계획으로 생각이 되지만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아래 치아를 심는 뼈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경우가 종관을 교정을 통해서 무리하게 닫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음. 이렇게 미니시 브릿지를 저희가 하게 된 후부터는 좀더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가 됐고 실제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잘 쓰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정 없이 미니시만으로 마무리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벌어진 공간만 채우러 오셨다가 생각보다 필요한 개수들이 좀 많아져서 사실 단순하게 진짜 그두 개만의 그 공간을 메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사이즈와 비율 조절을 같이 하는 게